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쿠팡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위스니와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쿠팡은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쿠팡에서 판매하실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오픈마켓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만 있으시면 충분히 누구나 판매하실 수 있는 스토어입니다 두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켓 배송 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로켓 배송에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입고를 해주시면은 쿠팡에서 알아서 판매해주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켓 배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부분과 세번째는 바로 쿠팡 파트너스 라고 하는 제휴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판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이 쇼핑 앱에서 1등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무조건 판매가 되는 곳이 쿠팡이라고 단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한마디로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쿠팡에 입점할 수 있는 세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쿠팡으로 돈 벌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것보다는 블로그라든지 여러분들의 SNS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시장을 확보하고 나서 상품을 판매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 쿠팡 파트너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쿠팡 파트너스는 여러분들이 3%의 수익금을 여러분들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의 판매가의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배송도 하지 않아도 되고 cs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장 중요한 마케팅적인 요소인 SNS를 먼저 키워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쇼핑몰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도 책에 녹여 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는 여러분들 이 사업자만 있으시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자가 있고 여러분들 상품만 등록하시면 무조건 판매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드리는 부분도 제가 단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시작하셔서 본격적으로 사업자까지 내셨다라고 하신다면 쿠팡의 상품을 등록하셔야 되는데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시면 되고 마케팅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쿠팡으로 돈 벌기라고 하는 이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바로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조사이거나 아니시면 상품을 만약에 만들어 내셨다 라고 하신다면 어느정도 재고를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땐 로켓배송의 상품을 입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쿠팡 와우 회원 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멤버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구매 전환율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조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재고를 확보하고 계시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에 입고를 하시면 무조건 또 판매는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팔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 목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책의 구성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내용이 바로 쿠팡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책에서 정지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통계자료와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전략을 여러분들 수립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오픈마켓의 시스템 쿠팡의 오픈마켓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사업자 등록증부터 어떻게 반품 처리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따라하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더잘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투잡으로 가장 적절한 시스템으로 말씀드리자면 파트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블로그와 워드프레스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로켓 배송 부분은 간단하게 견적서만 작성해주시게 되면 입점하는데 큰 염려가 없고 판매하시는데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로켓 배송에 좀더 쉽게 상품을 입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바코드 생성하는 부분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쿠팡으로 돈 벌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 아마 7월 중으로 책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팡으로 돈 벌기라고 하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백으로서 정지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다나쌤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나 쌤은 여러분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 쿠팡으로 돈벌기 바로 길벗출판사에서 같이 제작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나 쌤 채널에 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해드리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함께 키워가는 걸로 여러분들을 계속 뒷받침해드리는. 다나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